깨달음에 관한 짧은 소견 제가 느낀 깨달음에 관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몇자 적습니다. 지금 시대에 온 국민이 커피를 애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커피에 커져도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머릿속에 커피란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자, 지금부터 조선시대라고 생각하고 커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은 굉장히 좋고 맛은 쓴데 뭔가 고수하다 설탕이라는 걸 타먹으면 쓴맛이 달콤해지고 더 맛있다. 거기에 우유나 또는 프리마를 타먹으면 한결 부드러워진다. 매우 중독성이 있으며 특히 식후에 한잔 마시면 매우 소화가 잘 된다.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인스턴트 커피를 예로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설명을 생각해보세요. 커피의 맛과 양 그리고 느낌에 대해 적어봤지만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갈 것입니다. 윗글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장황한 글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타서 마셔보면 됩니다. 직접 느껴본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느껴보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봐야 깨달음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느끼기 위해선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인 듯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협한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공부는 항상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을 때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듯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집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내 이야기만 한다면 내 지식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인 마스시타 고노스키의 말처럼 당신의 지식이 바로 당신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꾸준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직접 느끼는 것한번 직접 느끼면 모든 글귀가 다 사라집니다 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커피 한 잔을 마셔보면 커피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도울 김용옥 강연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아프리카의 백설공주를 번역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백설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지요. 이런 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에 대해 설명한 윗글이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커피를 알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제 지식의 한계를 창피하지만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패한 투자자에서는 벗어난 듯 싶습니다. 수익을 좋아기보다 하 손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게는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빚을 안지고 가진 돈만 투자한다면, 또 원금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면, 큰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같은 함정에 오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고수에게도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한데, 초보들이 레버리지 효과라니요? 그러니 절대로... 빚 내서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한두 번 우연으로 수익을 거뒀다고 자신이 고수라는 교만한 생각으로 빚 내서 투자한다면 눈은 한두 번에서 그칠 것이며 레버리지 효과는 엄청난 마이너스를 불러올 것이고 그것은 주식판에서만이 아닌 인생 자체를 지기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것도 아닌 놈이 너무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열심히 공부합시다. 모두들 득도하시고 성투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이러니 우리가 주식판에 들어오는 이유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주식판에 들어오는 순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에 눈이 멀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지난 3년간 난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였으나 손실의 시선을 돌려 내 자산을 지키려 노력하니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것은 전략적 매매와 손절로 가능했다. 즉 나는 매수하기 전 나의 예상 손실액을 미리 알수 있다. 그 손실액은 내 예상 밖로 없지 않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 대박 기법을 쫓기보다 손절가를 지키는 연습만으로 계좌를 플러스로 돌릴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깨달았다. 우리는 손절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내총 자금은 70만원에서 시작해 오늘 정확히 600만원을 찍었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7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만든 내역을 보면 이렇다. 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매월 70만원씩 주식계좌에 입금시킨다. 그렇게 해서 490만원 입금이 가능했고 110만원 수익이 나서 오늘부로 600만원을 찍게 된 것이다. 110만원이 큰 돈은 아닐지 모르나 하락장에도 살아남았다. 전날 이상징구를 보이던 보유종목이 내 손절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난 미련 없이 팔았고 다음날 평화롭게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빠른 손절로 내 자금의 피해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내가 감당 못할 피해액만큼의 피해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수익은 없어도 월급은 쌓였다. 덤으로 원금이 쌓이면서 나는 수많은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매매기법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기법에 관해서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노력과 공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이 짧아서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편하게 쓰느라고 그랬으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면 빈내서 투자할 생각 말고 저처럼 노가다라도 뛰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소한 원금은 쌓입니다이 주식판에 아이러니는 수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초점을 두는 자만이 영원히 살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절은 수많은 학습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즉 100만원 가지고 1% 깨지면 손절한 생각하면 100번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돈 있다고 처음부터 절대 큰돈 투자하지 마시고 차라리 2천만원 있다면 1 천번 손절하시고 나머지 1 천만원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핀 내서 투자하는 건 현실도 필요일 뿐이고 욕심일 뿐입니다. 절대로 핀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는 것은 주식투자 절대로 운이 아닙니다. 투자의 기술 즉 재테크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도가 아니라 했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 창피합니다. 이 때문에 인생 낭비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빌며 꼭 계획적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지가 깨달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는 깨달은 놈이 아니라 사기꾼이라 했고 정녕 깨달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초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본인에게 돌아가 스스로에게 기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특히나 주식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잃는 것은 모두 나의 책임입니다. 날로 먹을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주식 공부뿐 아니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